안녕하세요, 한준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제 시그니처 기술은 엘런 아이버스의 킬러 크로스오버입니다. 얘는 너무 빨라. 오, 오늘 어, 뭐, 한준영 씨, 와. 아이버슨 선수의 시니처 기술 중 가장 목표적인 기술로서 저도 아이버슨 선수의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연습하고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런 느낌이 안 살아서 되게 많이 고민도 했었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이버슨 크로스오버를 하기 위해 연습했던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드리블은 2015년도 용산고 시절 킬러 크로스오버를 하기위해 연습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킬러 크로스오버를 잘하기위해서는 네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의 정점을 살리는 것 두번째는 크로스오버의 스텝 세번째는 어깨 흔들기 네번째는 동작이 커브오 이기위해 팔을 쭉펴는 동작입니다. 이네가지 키포인트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e go.